자기저기봐 엄마. 이거 저기 박스 속에 해놓다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 속에 있네, 여기... 응? 여기 속에 있다. 다시 가 여기 보여, 여기 있네. 꺼내, 네가 꺼내, 여기 있잖아. <웃음> 뭐 하는 거야? 댄스가? 있어? 엄마 꺼내줘. 엄마 한 번만 꺼내줄게. 잠시만. 안녕하세요. 응? 또 들어왔어. 응? 왜? 엄마 꺼내줘. 안 돼, 네가 꺼내. 오, 오, 어떻게 하려고? 응, 음. 음. 거기 있네. 그걸 열 거야. 어떻게 뜯어버릴 거야. 오, 오, 오, 오, 오, 오. 오! 용감해 우리 태식이 <웃음> 내려가는 척하나가안 내려가 오! 오! 미끄럽다 미끄럽다 한쪽 발을 잡고 오. 리고 어떻게 올라오지? 갖고 와 태식이 엄마한테 빨리 갖고 와야지 이리 갖고 와 안녕? 우리 태식이 뭐하나? 그럼 태식이만 나와. 병 가꾸지 말고. 어유 올라올 수 있는데. 갖고와. 뭐지? 아직 엄마 꺼내줄게. 에이그. 네가못 꺼내지. 엄마 꺼. 에그 에그.